이렇게 하 어, 이거 뭐, 뭐, 무슨 소리지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옆방 소리인데?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소름돋아 어, 어, 소름 어 이거 뭐야 누구 누구세요? 나는, 나는 코봉이. 코봉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 혼자 독립하려 이 아파트로 왔다. 그런데 뭔가 여기는 으시시한 느낌이 든다. 어이 청년! 어? 아예 안녕하세요. 아유 청년이 그 1410% 이사 오게 될그 청년 맞나? <웃음> 잘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웃음> 그래 나도 잘 부탁할게. <웃음> 살아있으면. <웃음> 네? 아하하, 아니야, 농담한 가 농담한 거. 들어가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뭐,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 잘못 들었나? 아, 그렇게 난이 아파트에 들어오게 됐다. 내집 내 1410호. 이렇게, 이렇게 도착한 난, 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안돼 안돼! 안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악몽을 꾼 거야? 아 기분 더러워 진짜! 아, 안 되겠다. 옥상 가서 바람이나 쐬야겠어. 아! 아! 아. 아살것 같다. 맑은 공기가 필요했었어. 어, 무슨 소리지 이이 야야야 내 나이가 워때서 뭐 빠라밤밤밤밤밤 사랑에 아나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은유예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음... 수 저기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누구세요? 어? 안녕! 나 1410호 인사온 코봉이라고 그래! 어? 나는 신인 가수 은유라고 그래! 아... 어, 은유... 야! 어때? 사인해줄까? 어허! 어? 됐어? 고생해! 야! 야! 야! 뭐, 쟤 뭐야 쟤? 오! 진짜 재수없어! 내가 어, 이상한가? 이야, 이야, 이야. 어, 완벽한데, 쟤왜 저래, 진짜. 어, 진짜 짜증나, 쟤, 진짜. 뭐, 하... 어? 뭐지, 아저씨? 응. 왜 남을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 어? 어? 어, 왔어? 아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어, 뭐좀 전해줄 게 있어가지고, 아, 이사와서 뭐좀 적을 것도 있고, 어. 아 뭔데요? 아니아니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이상한 아저씨. 어? 아왜 그래요? 왜 문을 열어요? 정말 괜찮은 거지? 아 괜찮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유 진짜. 아 진짜! 왜 자꾸 문을 열어요? 진짜 아무 뭐일 없는 거지. 아우 진짜 여저씨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수고해. 무슨 소리지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옆방 소리인데?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소름 돋아 어, 이게 뭐야? 누구, 누구세요? 저 옆집에서 왔는데 문좀 열어주세요 문을요? 아니 왜 갑자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세요? 저 우리집에 뭔가 좀 이상한게 있는것 같아서요 예? 아 안녕하세요 어저 옆집에 있는 사람인데요 제 방에 강도가 된것 같아요 어좀 도와주세요 문좀 뭐 열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요 뭘 몰라요 사람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어? 문 열어줘 문 열어달라고 어? 어? 어? 어, 어, 왜, 왜, 왜, 는 거지? 어? 왜, 어? 왜, 어? 어?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왜, 어디로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계세요? 어? 어? 뭐야? 바닥에 피! 피! 어! 어!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문! 문!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무서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1층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1층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거면 돼 이, 이거면 가능할 거야 2층으로 어. 가자 빨리 가자 1층 엘리베이터 타야돼 엘리베이터 어? 이 아줌마도 1층 가시나? 저기 아,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 1410호 이사 오신 청년인가 보다 어 근데 아줌마 어디 장보고 오세요? 어? 농담 드. 지금 유모차에 애기 타 있잖아요 네? 네? 아 우리 둘째 아들 동원이에요 너... 참치를 좋아한답니다 동원아 인사해 예? 아앞 내려가세요? 어, 아니에요 먼저 내려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되겠다 아, 계단으로 가야겠다 14층은 언제 내려가 아 진짜 잠시만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층에 살고 있는 이은혁이라고 합니다 너이 무슨 일이야 왜 모이라고 한 거야 어왜 모이라고 뭐한 거예요 아왜 오라고 한겨 바빠 죽겠는데 다름이 아니었고 우리 아파트에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는데 뭐가 못 느껴진다 그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뭐야 경부도 아닌 양반이 저기 샷다 물을 내려놓은 거야 지금? 저는이 아파트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아저씨 아니 우리 딸 저기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 다 됐단 말이에요 왜 물을 닫아놓고 날려 진짜 자 여러분들 제말좀 들어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저기 있다 저기요! 저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여러분! 지금! 이아파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아..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왜덱대 묻냐고! 나가봐야 된단 말이야! 놔두고 놔두고. 잠시만 좀! 좀 기다려보자고요! 다 야. 필요 없고! 난 지금! 이샷탈을 올려야겠어! 경비실.. 어디 있지? 내가 어 여깄구만 아하 됐네 아이고 형님 잘 올라갑니다 이님아 역시 우리 형님 아 좋다 <웃음> 어? 뭐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으이구 이 겁쟁이들 하여튼 저 안경제비 제말 듣고 뭐들 다들 저 쫄아가지고 잘해 <웃음> 아 그러니까 그래, 형님 별것도 아닌데 아.. 어? 어? 저, 저.. 저.. 저.. 저.. 뭐지 저게 저기... 어? 어, 저게 뭐지? 저저뒤 저, 저, 저, 저거 아, 아, 아, 형, 형님. 형 형님 형님 형님 뒤 뭐라는 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어, 아. 아. 아. 아. 아. 죽었어요. 사람 사람이 죽었어요. 뭐예요? 빨리 샷텀으로 내려대요. 여러분 샷텀으로 내립시다. 빨리.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어떡해! 괴물이 c 괴물이 다 o n 이야안 되겠어! 내가 g 겠어 g 어 i n I'm g o i n 어 to get a kiss! I'm going to 다 e t a kiss! I'm going t 요 코봉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소화기 인간 소화기요 이, 인간 소화기? 그게 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저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야 분을 때려주세요 이야 빨리 힘을 내, 어, 부모! 부모가 다 됐어! 어이. 괴물이 이제 바깥으로 넘었어! 아저씨, 빨리 들어가서 셔터를 내리세요! 빨리 셔터를 내리세요! 어, 아, 알았어! 코봉아, 코봉아! 수가지 아저씨 어떻게 괴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아, 아 그건 모두 코봉의 똥방귀 덕분이죠. 네? 아니 어느 정도길래 저 괴물이 저렇게 힘을 못 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어느 정도냐면요. 자, 코 어느 셋, 어, 아면, 에이, 잠깐만, 저 무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세야 말세! 야어어 아, 아, 아, 아. 어? 코봉아 왜 그래? 너 뭐, 무슨 일이야? 아, 아 아니에요. 저 콧물이 좀 나는 거 같아. 어어어 코코 코피.